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들어오고 계신가요? 들어오세요. 들어와. 들어오세요. 아, <웃음> 어, 다리 주파수 저희 둘이 하는 거 진짜. 그냥, 그냥 저희 둘이 그채 하는 거 자체가 응. 처음이어 가지고 많은 오비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역사적인 날이에요. 다리에 이어 다들 적어 놓으세요. 오늘 역사적인 날인데. 네. 이렇게 다들 빨리 들어오셔야죠. 맞아요. 오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 저도 어, 보고 싶었어요 어, 방금 저희 엄마 좋았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이브 언니. 안녕하세요. 와. 왔다네, 하수영! 왔다네. 오. 방송하고 있나요 you? 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대요, 지금. 많이 들어오세요. 와. 어. 많이 지금 이제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같은데요?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인사해볼까요? 좋아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둘, 셋.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I, this 우리 아 이거 무슨 말이 안 하는 거야? 두 번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브와 추예요. 우후라. 아, 아 오늘 이렇게 추랑 네. 네. 단둘이 하는 V앱은 진짜 처음이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역사적인 날이어서 기분이 좋고. 우 네. 오늘 네. 특별히 네. 달의 주파수. 달의 주파수. 일일 디제이를 맡게 된 이브와 추인데요. 네. 좋아요. 이렇게 목소리만 들려드리니까 되게 색다른 느낌이에요 진짜요, 아니 소초 이게 네. 팬분들한테 네. 뭔가 보이스로만으로 에잉? 뭐라고 <웃음> 보이스만으로 영기하시나요 <영어수네요>? <웃음> 오랜만이라 떨렸나봐요 그래? 아, 얘기하세요, 유식해여요 소문으로만 네. 보이스 소통을 저희도 하게 됐는데 네. 저희 차례가 다가오기만 해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오늘 걸 그쵸, 그쵸 걸. 아, 정말 아, 오빗들은 다들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다들 아오비들이기 키트 사진 보셨나요? 맞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 소통해요 보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 오늘은 얼굴이 안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차분하게, 차분하게 소통을 할수 항상 소통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다 끝난 다음에 미안했거든요 오비 키트는 <웃음> 저희가 어, 미리 봤었는데요 어, 진짜 맞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진짜. 이건 진짜 역대급이에요 이거 받으면 오비들 침대 부셔요 진짜 침대 부셔요? 네, 이거 가지고 바로 침대로 던져서 누워가지고 아 너무 예뻐가지고 그날 깜짝 놀랄거예요 진짜 이번거는 너무 예뻐가지고 저희도 다 하나씩 달라고 얘기를 봅시다. 네. 해봅시다 드세요 네. 드세요? 아, <웃음>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네. 앞서서 네. 발의 주파수가 모르시는 분들도 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볼까요? 좋아요 오늘 처음 네.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달의 주파수는 어떤 코너인가요? 어, 달의 주파수는 이제 오빛의 사연을 받아 네.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저희들이 힘이 되어드리고자 시작하게 된 보이스 브이앱이에요. 오, 예. Yeah. 네, 이달의 소녀 공식 팬카페 달의 주파수 게시판에 남긴 사연을 선정한 후에 소개해드리고 있, 있고요. 사연과 어울리는 추천곡도 선곡해드리면서 여러분께 공감과 위로가 되는 라디오를 진행하고자 해요. 오, 네, 앞으로 계속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좋아요. 어, 오빛분들이 네. 저희의 근황을 되게 궁금해 하시네요, 다들. 아, 근황? 네. 그날 얼마 전에 저희 스쿨룩스 아 맞아요 광고가... 광고 촬영 그쵸 그렇죠. 저희 광고 촬영했어요 오예 오, 진짜 광고 촬영은 할 때마다 너무 설레고 좋은 것 같은데 네. 너무 꿈만 같다고 네. 사실 제가 꿈에 그리던 교복 광모델 교복 모델죠 저희는 교복 마델이라고마요네그 진짜 교복 오랜만에 입었거든요 저는 한4년 네 그거 아니아 진짜 난 아이가 스물 십이야.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한3년 됐네요. 그렇죠? 2년니까. 그래서 너무 좋았고 시간이 빠르게 흘습니다 네. 아니 그 교고 교복, 교복 광고 스쿨룩스가 네 굉장히 뭔가 핏도 좋고 이래가지고 네. 멤버들끼리 사진도 되게 많이 찍어줬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생샷도 많이 건져서 아 예쁘게 나왔어요 네. 그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잘 어울려요 주시랑. 네. 감사해요 언니도 진짜 완전 감사합니다. 다 가졌었어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이어~~ <웃음> 저 약간 전교회장 같다고 얘기를 네, 하이었어요 <웃음> 엄청 무검정이었어요. 지콜록스 네, 교복을 입은? <웃음> 아이고 죄송해요. 아니요 교복광고 교복을 입은? 어. <웃음> 우리 에이. 근 네, 말은 좋아 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저 특히 땀이 나는데 <웃음> 아무튼 교복광고가 저희에게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서 앞으로 뜰 사진들이 많을텐데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야 얼마나 기대될까? <웃음> 진짜 웃겨 <웃음> 팬분들은 뭐라고 적어주시죠 지금? 지금 팬분들은 은행원 하수영 고등학교 가면 살게요 래요어 중학생인가 봐요 키디, 너무 귀엽다 정교회장 하수영님 지우 언니. 아. 어 너무 댓글이 그러니까요. 너무 빠른데요? 어 잠깐 멈추게. 왓 대다. 어우. 잠 멈추지는데. 아이고, 아이고 신고할 뻔했네요. 신고할 뻔했어요. 꾹 <웃음> 눌러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웃음> 죄송해요. 아이내 나이 67세 교복 사러 갑니다. 이야 아, 잘 어울리겠다. 너무 멋있다. <웃음> 제귀 사라졌대요. 어 아이고. 진짜요? 아이고 그러면 못 들으실 텐데. 그... 아니, 안 돼요. 여기는. 설레는 말해 달래요. 언니 빨리 설레는 말해 봐요. 잘 자요. 아 <웃음> 이거 어떻게 <어떡해. 웃음> 대리님 따라하기 저희 매니저님 따라하겠습니다 <웃음> 잘자요 마이가아 <웃음> oh 진짜 너무 귀엽대요 언니 보고 하는 말아 그래요? 어저 성인인데 다시 교복 사러 가도 어, 되죠? 어 좋아요 뭐 교복에 대학 뭔가요? 교복 사려고 그래요. 오,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자 그러면은 <웃음> 네. 이제 또 소통도 좀 해봤으니까 <웃음> 네. 앞에 멤버들이 네. 그 DJ 이름을 야. 정했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저희도 준비해 오기 전에 오빛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싶어요. 좋아요. 네. 오빛분들, 저희 지우랑, 아, 츄랑, 저랑. 지우라고 해요? <웃음> 안 돼. <웃음> <데>. 츄랑 <웃음> 이브랑 네. DJ명을 정할 건데요. 네. 저희가 생각해 오긴 했어요. 근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음... 추첨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DJ 좋은 거죠. 좋은 그러니까 기회네요. 선정을 해드릴게요. 오! 커피 보내드리거나 뭔가 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진짜요? 아니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웃음> 오, 그 정도는. 이브 간디 <웃음> 츄 캔디. 어. 멋있다. 강아디. 어, 강아디. 아까 강아디 얘기 이브 언니가 추천해줬었는데. 이브 버건디? 버건디. 와. 버건디.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다. <웃음> 역시 오비들이. 와, 나 진짜 생각도 못 했네.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스트로베리. 약간... <웃음> 아이쁘디이쁘디이쁘디 아, 이쁘디. 이쁘디 아까 제가 이분 언니한테 좋아요. 추천해줬어요. 디브? <웃음> 지우 디제이 지디 추하디. 추하디 추디와이축디 부피디 축피디. 지우 멍디. 뭐 <엉디? 웃음> 아 지우 민디였어. 아기 사과디. 아기 사과디. <웃음> 자꾸 저웃겨아 뭐가 있어? 저 아, 너무 맘에.. 감자도디 <웃음> 아. 이쁘디 강아디 하래요 이쁘디 강아디 네. 갓디 갓디? 신이라서 이 분은 본명 편하게 하라고 하디김디 너무 <웃음> <오>, 대박 <웃음> 그러면은 지금 네. 좀 많이 나왔으니까 네. 한번 골라볼까요? 골라볼까요? 사실 저희가 준비해온 게 있는데 네. 오비 분들이랑 되게 통화하는 거 같아요. 그 역시 팬과 네. 가수는 이렇게 닮는다고 사랑하면 닮요 그러면은 추시는 네. 뭘로 하시겠어요? 저는 원래 강아디 추운디가 마음에 들었는데 네. 음, 뭐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근데 스트로베디도 너무 쎘어요. 저도! 저 스트로베디 할래요. <웃음> <웃음> <웃음> 어, 아 근데 2% 부족하디죠. 뭐야? 아, 안돼요 저는 네. 어 아까 버건디 너무 참신해서 <웃음> 진짜 아주 멋있었는데 네 저는 준비해온 이쁘디를 하겠습니다 어 이쁘디 네, 사투리 중에 이제 뭐뭐 뭐 한디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이게 되게 이쁘디 이렇게 어, 될 이쁘디. 수도 있어가지고 진짜 이쁘 요걸 하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그럼 네 스트로베디 <웃음> <웃음> 아, 스트로베디 하시겠어요? 강아디랑 너무 고민중이에요 강아디 강아디에요 저 강아디에요 제가 추천해줬으니까 강아디. 강아디 할게요 음, 변덕이 심한 강아디입니다 네. 귀가 얇아서 그래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저희가 DJ명을 정해봤으니까 좋아요. 한번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달의 주파수 1일 DJ를 맡은 이쁘디와 강아디입니다 오, 왜 자꾸 웃으세요? <웃음> 이야 뭐? 너무 좋아요 강아지예요. 스트로베디가 너무 세다. 아, 근데 진짜 이쁘디 강아지. 아 귀여워. 어웅 귀엽대요. 왜요 왜요 왜요 못봤 아니, 아니 웃, 웃긴 거 많아요. 뭔데 잘 올려볼래. <웃음> 음. 어, 이쁘디 아 이쁘디 본인의 의지가 강하다. <웃음> 아니거든요. 아, 이달의 스무트. <웃음> 아이 다들 유머러스하시네. 아 너무 음, 보고싶다. 웃겨가지고 어디에요 오비들? 아유 맞나요? 아 정말 아유, 네. 너무, 너무 재밌으시네 그러면은 이렇게 네. 디자인 연구 소개했겠다 아, 딱 한번 본격적으로 <웃음> 네 사연을 <웃음> 좋아요 한번 확인해볼까 합니다 네 사연이 오늘 도착한게 세개나 있어요 오네 오비분들이 이달의 소녀 공식 팬카페 달에 주파수 게시판을 남겨주신 사연을 선정해봤는데요 네 이프디 씨가 먼저 읽어볼까요? 저거 먼저 읽어요? <웃음> 저거 먼저 읽어요? <읽는데? 웃음> 아까 출시하라 그랬는데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아요 일단 오늘의 사연 주제는 야. 수능이고요. 어, 수능 네. 어, 화이팅! 요즘에 또 수능 준비하시느라 너무 네. 고생도 많으시고 다들 지치실 텐데 오늘 저희가 이제 라디오를 하면서 네. 되게 많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서 네. 이렇게 주제를 수능으로 정해봤고요 네. 또 듣기로는 사연이 되게 많이 올라왔다고 들었어요 오. 그래서 되게 사연 고르는데 너무 힘들었고 오. 진짜, 네,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점. 맞아요.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네. 세 개를 한번 선정을 해봤고, 좋아요. 추시와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네. 첫 번째. 네. 사연을 읽어보기 에 앞서. 네. 비 z m 네. 자, 어, 수능하면은, <웃음> 출시는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음, 떨림? 떨림 그리고 노력 음. 그리고 어뭐 원하는 거 있어요? 아니 아니 하루 계속... 전! 하루 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계속, 전. 계속 얘기해봐요 음, 하루 전의 떨림과 노력 네. 그게 오. 생각나네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한번... 수능을 제가 보지는 않았었어가지고 어, 네 어, 친구들을 지켜보면서 네 떨리고 긴장되던 그 음. 순간이 생각이 나네요 네네 네. 그래서요? 네 그리고 그러, 그고 네. 저는 네. 그래서요. 저는 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웃음> 거예요? <웃음> 너무 떨리네요. 네. 네. 떨려서 네. 이제 저도 수능 네. 하면 전날이 떠오른다 했잖아요. 네, 네. 음, 그 전날에 보통 수능생분들은 네. 뭘 하시는지도 네. 굉장히 저도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을 보면서 느껴왔기 때문에 네. 얼마나 그렇죠. 노력했는지 알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웃음> 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노력했겠지만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웃음> 네 화이팅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능 전날에 보면은 찹쌀떡이나 찹쌀떡. 이제 후배분들이 덥기. 선배분들을 위해서 막 이벤트 같은 거 해주잖아요 편지랑 <웃음> 이런거 그래서 그날에 설렘을 담아서 사연에 어울리는 BGM을 준비해 봤죠. 유후. 바로 이브라는 아주 네. 멋있는 가수의 d 1이라는 노래입니다. 오, 이 노래를 들으시는 가서 저 진짜 좋아하요 그래요? <웃음> 네. 어떻게 아세요? 오, 그팀그팀그 친구, 그 친구, 그 가수분이 <웃음> 예? 이제 굉장히 오, 매력적이에요. 아, 그래요? 말을 네. 굉장히 더듬으시네요. 아니 아니. 네. 그그 그래. 그래서, B-는 읽으면서, 아, 들으면서 한번 사연, <웃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다음 네. 자, 익명에 사연 네. 도착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고3 시절이 지났지만 수능을 얘기하니 저 역시 고등학생 때가 떠오르네요. 음. 저희 학교는 수능 전날마다 고3들을 위해 학교할 때 레드 카펫을 깔아주는 전통이 <웃음> 있었어요. 레드 카펫? 음. 후배 친구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는 길을 지나가는 그 때가 사실은 민망하고 부끄러웠었는데 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강렬하고 소중한 추억이 된것 같아요. 네. 이브랑 추도 이렇게 지나고 보니 새록새록 떠오르는 둘만의 데뷔전 에피소드가 있나요? 학원을 같이 다녀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아요. 신청곡은 걸스톡이요. 이렇게 틀어주어 걸스톡. 네. 하지만 디마이에서 듣고 갈게요. <웃음> 아,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네. 아, 레드카펫 진짜 신박하네요. 그러니까 아, 이거 뭔가 그러면 긴장이 되다가도 약간 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드카펫을 음. 걷는 게 분위기도 굉장히 우와 이렇게 되니까. 네. 아, 뭔가 긴장했던 걸좀 한시름 내려놓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좋은 약간 전통이네요 좋은 전통이에요 네. 학교마다 이런 이벤트 하는게 네. 다르더라고요 어, 네. 출신의 학교에서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 어요어그 연예인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면 네, 네. 기자분들이 이렇게 자자자자 아, 사진 찍으시면서 네. 이제 일반인 친구들과 같이 V를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뭔가 포토타임, 다같이 포토타임을 음. 즐기는 그런 들고서 그런 <웃음> 네, 음. 걸 즐기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상히 음. 저희끼리 이제 <웃음> 재밌게. 그렇죠. 재밌게. 출시도 그때 사진 잘 봤습니다. 아 그때 네. 많이 아, 예뻤어요? 저요? 네, 언니. 네? 그 대기전이. 언니 아니야. 그 수능날에. 그때... 너 수능날에 핑크 코트 입고 가서 정은이랑 찍은. 그건 졸업식인데. 아졸업식에죄송사한다아 <웃음> <나. 웃음> 수능 아니었어? 아, 너무 비슷했어요. 아 맞아. 그리고 뭐 언니 얼굴이 짱 뜨겁네요. 음. 아 괜찮아요 음. 근데 다음 사연 소... 소... 네 아니 다음 아니, 사연 <웃음> 너무 빨라 하면 출시 아니 제가 언니를 위해서 네. 네. 자 그래서 사연자님께서 네. 둘만의 데뷔전 에피소드를 물어보셨어요 아 이것도 말하자면 또 밤새죠 밤새죠 그치?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일단 네, 언니랑 밤새. 같이 네. 이게 뭔가 학원을 다닌 시간은 좀 길지 않았지만 네. 그 사이에 이제 언니를 만남으로 그게 굉장히 네. 일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많았어요? 여기저기 가서 네. 힐링도 하고, 네. 뭔가 오디션도 그때 같이 보러 다녔었맞아요 그래서 응원도 하고, 같이 춤추는 것도 도와주고, 봐주고, 노래하는 것도 맞아요. 도와주고, 봐주고, 이렇게 하고, 밥도 먹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음, 기억나요? 기억나죠. 어, 기억나죠. 아.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일단 홍대 근처로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 아, 알죠 맞아요. 알죠 <웃음> 네, <진짜> 삼겹살 삼겹살을 <웃음> 먹었는데 갔죠 <웃음> 그 가게가 아직도 있답니다. 그쵸 에이.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저희는 아직도 눈물 이 흘립니다. 에이, 이때 추억이 나면서 <웃음> 맞아요. 그때 지우랑 이제 음식점을 가서 먹은 거는 처음 음. 처음이었는데 처음. 그 파절이게 파절이게 파절이게를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파절이라고 불러요 저희 지우. 파절 파절이 파절이 네, 파절이게예요. 모르겠어요. 겉절이? 겉절이? 모르겠어요. 근데 네.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이 파로 배를 채울 생각인가? 이 생각도 했어요. 전파 진짜 좋아해요. 네. 마늘, 파, 양파. 음. 고기 먹을 때 그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죠. 그것도 되게 신기했고 네. 또 팬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학원에서 제가 지우 번호를 먼저 물어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웃음> 음. 저는 원래 낙가림도 있고 네. 뭔가 성격이 되게 살갑지 못해 가지고 왜 아닌데? 아니, 지면은 완전... 그렇게 하겠지만. 아, 그렇죠. 처음 보실 네. 땐 약간 차가운 여자 하수영 이렇게. 네, 그래서 불리잖아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도 되게 돌붙어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웃음> 그래 가지고 진짜 돌 같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우와, 그랬던 제가, 제가. 지우를 보고 네. 먼저 한 걸음에 달려와서 물어봤었다는 건 정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언니가 낯가림이 심한 걸 이제 아니까 네, 뭔가 저는 사실 그때 제가 막 모자 쓰고 있고 오히려 맞아요. 제가 더 차가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저는 그때 완전 멋있게 막 음. 체크 셔츠, 오버핏 막이고 모자 탁 쓰고 어이.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막예쁜 언니가 뭐 달려와가지고 우리 예쁜 언니야 그렇게 해준다 <웃음> <웃음> 음. 아니 그래서 이번 언니가 딱 달려와서 막 근데 진짜 그때 샤롤라 하고 딱 달려와가지고 어. 어 저기 번호 한 번만 내려봐서. 맞아 엘리베이터 네.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가 물어봤었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와 이거, 이게 거이 번호 따위 뭔가 약간 <웃음> <웃음> 아, 맞아 <웃음> 그래서 발은 졌죠 저도 한걸음에 약간 운명인가 봐난 네. 뭔가 네 번호를 물어봐야 될것 같았어 그냥 저는 사실 그 학원도 진짜 응. 한 달만 끊었었잖아요. 맞아. 나도 한한달 정도 한달 정도 다녔어. 어떻게 다른데. 그렇게 겹칠 수가 있냐고. 그니까 그게 신기하고 또 우리 내 친구에 아는 사람이었잖아 네. 너가. 그렇게 네. 세상이 좁다는 것도 신기했고. 이야, 정말 대단. 또 팬분들 저희가 한강에 갔었거든요. 네. 둘이. 근데 한강에 갔던 이유가 제가 이 이달의 소녀 네. 이 발타. 프로젝트에 발탁이 돼가지고 그걸 <웃음> 축하하기 위해서 지우랑 같이 한강에 갔었어요 밤에 네. 그래서 같이 막 진짜 걸어 다니면서 네. 너무 행복하다 축하 축하해 언니 이러면서 진짜 <웃음> 같이 진짜. 대박. 대박 그 편의점 떡볶이랑 음 순대 먹고 모행이랑 이렇게 <웃음> 어, 했었는데 <웃음> 진짜 이렇게 같이 데뷔를 해서 라디오를 하고 있요 그날 진짜 신기해요 밤에 진짜 막 새벽에 갑자기 막 축하해 주겠다고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막 저희 집 와가지고 또 행복하게 맞아요. 같이 자고 네, 그 재밌게 놀다 봤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지우 네. 토스트 먹는 거 구경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재밌었어요 <웃음> 재밌었어요 네. 데뷔 전 생각하면 진짜 신기한 거 같아요 지금 같이 데뷔한 맞아요. 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얘기할 게 끝도 없죠 네, 끝도 없어요 아, 저는 이제 다음 그런 에피소드를 읽어요? 읽어보고 싶어요? 어... 그거는 아. 아한개더 얘기하고 생각났어요. 그 이제 네. 한강 가서 제 데뷔를 축하해주셨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습실을 다닐 거 아니에요. 음. 지우를 못 보고. 음. 그래서. 그때 제일 의지를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출신데 추우. 그래서 밤마다 제가 전화 했었잖아요 아, 지우야 나 힘들어. 뭐, 외로워 힘들어 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우가 되게 힘을 많이 주고 음. 그러던 친구가 그 친구도 이달의 소녀가 돼가지고 <웃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어, 음식 아. 약간 조절하고 네. 이럴 때였는데 애가 그게 안쓰러웠는지 네. 귀여운 공돌이 모양 종이 가방에 두유를 마음껏 채워가지고 양껏 채워가지고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감동받았고 네. 아 얘가 자기도 정신 없을텐데 한창 하트어때 새벽 연습할 때 였는데 네. 챙겨줘서 너무 마음이 예뻤어요 아니 뭐 언니가 전화하면서 이렇게 너무 마음을 아프게 심금을 올리니까 뭐 그렇게 하게됐 네. 그때 엊그제 같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엊그제 같아요 진짜 네. 재밌었는데 어. 팬분들께서 되게 네. 데스틴니래요 지우가 두유를 줬다라고 <웃음> <웃음> 이것이 운명입니다. 외국분 <웃음> 아, 외국, 외국 네. 오비분들께서 저희와 소통해 주시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번역기를 음, 돌리셨나 봐요. 음, 바라보셨... 그렇니까요 귀여워. <웃음> 너무 감사해요, 진짜. <웃음> 키티 네. 곰돌이 <웃음> 정이 진짜로 핫터텍? 곰돌이 정이 진짜 그 핫터텍 가사에도 뭐지? 분명 넌 나의 d 스 s 니 이게 있잖아요. 네. 딱 저희를 위해 아, 쓰여진 맞아요. 가사입니다. 썰더 풀어주세요. 아... 시간은 많으니까요. 지우 씨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음. 저요? 제가 지금까지 다 얘기했으니까 하나 얘기해줘요. 기억나? 아좋요아 저는 일단 저희가 네. 네 저는 신기했던 거는 네 신기했던 거 오디션이 붙으면 항상 같이 붙었던 거.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저도 이제 학원을 통해서 오디션을 보는 게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제대로 처음이다 보니까 음, 음, 그 학원이 또 오디션을 되게 많이 이렇게 잡아 맞아요. 맞아요. 여기저기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음. 이제 이부 언니랑 제가 만약에 오디션을 볼수 있는 기회가 딱 생겼어요. 음. 그러면 항상 그 합격자 명단은 맞아요. 하수영 영, 김지우, 김지우 이렇게 뜨는 거. 맞아요. 그래서 지고 우와, 이 사람 누구지? 처음 사실 궁금했서안그는데 아, 그래. 그때 그, 어디지? 네 하드코어에 아, 어떤에서 붙었을, 예. 붙었을 때, 그 어, 붙었을 때어이 사람 누구지? 뭔가 계속 같이 붙네 생각했었는데 음. 그 맞아, 짧은 맞아. 시간에 맞아. 되게 호기심이 생겼었는데 음. 언제 한번 또 오디션을 볼 때가 되니까 음. 언니가 저를 약간 보오더라고 요 음. 아. 눈이 딱 맞았잖아요. 아, 어, 오케이. 눈이 많았었어? 응. 으나 기억이 안 나. 언니 저쳐다봤었어요 그래? 네, 너의 그치고. 착각 아닐까? 아니 언니 저, 아니, 저 주변에 좀 의식하시나 봐요. 쫄아서 나갔었거든요, 아, 언니가. 또? 어. 그래서 제가. 뭐지 왜 자꾸 쳐다보는 이랬었는데 언니가 그 저가 앞순서여서 제가 먼저 끝나고 갔는데 그 언니 아는 친구가 저한테 말을 걸때 언니는 저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아, 있었어요. 그래? 아주 뜨거운 눈빛이래. 난 기억이 안나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 그렇대요. 그 뒤에 딸. 뭐 다른 게 있었던 거아니야요 아니 언니 진짜 완전 한두세번 넘게 계속 쳐 데. 저는 전 그것도 기억나요. 나요. 그 학원. 음. 댄스 건물이랑 보컬 건물 맞아요.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네. 저희 둘다 이제 댄스를 다른 레슨에 들었었잖아요 저는 네. 얼반 듣고 슈 씨는 걸스 힙합을 들었었는데 아, <웃음> 걸스 힙합을 들었었는데 저고요 근데 삼각김밥 먹고 있던 사람 나였나? 너였나? 언니요 <웃음> <나야>? <웃음> 내가 전주 비빔 삼각김밥을 <웃음> 엘리베이터에서 수업 전에 급하게 혼자 먹고 있었는데 <웃음> 그 엘리베이터 그도 아니에요 언니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배 사람들 다 지나가고 아그래 근데 <웃음> 나는 혼밥을 원래 잘해 그래서 그냥 저도. 혼자서 수업 전에 음. 1분 남아가지고 막 진짜 음. 와 이렇게 뭐 급하게 음. 먹고 있었는데 너가 그 체크 난방에 모자 쓰고 메신저백 메신저백 언니 모자 뭐요 어. 언니 밥 먹어요 아, 아까 같이 먹지 아 언니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막 챙겨줘가지고 진짜 아, 혼자 먹는데 아, 원래 혼자 먹는 거 좋거든요 저도 네. 근데 언니가 너무 표정이 남들이 다 의식을 하면서 동시에 밥도 먹 먹어야 돼. 그게 시간이 응. 진짜 응. 몇분안 남았었어. 레슨 들어가면서. 근데 나는 진짜 무조건 밥심이거든. 아, 밥을 먹어야 돼. 아 근데 그거 삼각김밥 하나 먹고 그거를 할수 있어요 춤을. 근데, 근데 뭐 살이 빠져. 걸판지게 레슨 1분남았는데 돈까스 썰수 아, 없잖아. 그러니까 <웃음> 상대는 먹어아 돈까스 먹고 싶다 나중에 돈까스 먹으러. 이렇게 끝나고 네. 먹자. 네. 아무튼 그랬답니다. 역시 걸스힙합 추원니 하트라고. 이야. <웃음> <웃음> <웃음> 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얘가 <웃음> 아, 스웩이 장난이거든요. 하수영 혼자 급하게 도망하고 어? 있었는데 김지우 최근 안방에 이분, 이분 또 정리해 줘 중계 하십니다요 이응이응님 레벨 7이응이님네 김추아의 걸스힙합 역시 한국인은 밥심 음. 너무 웃겨 지우밍님이 음, 꼭 보고 싶어 어떤 걸 보고 싶으신 거지? <웃음> 이윤이윤 <웃음> 하세요. 레슨, 레슨 1분 남았는데 돈까스 썰순 없어. <웃음> 야 제목 너무 잘나가신다. 기사 제목 같아. <웃음> 아니 진짜 전주 비빔 삼각김밥 먹을 수 있지만 전주 비빔면 비리고 있을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야, 그래서 진짜. 삼각김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좋아요. 좋아요. 편의점에 감사합니다. 네뭘 네. 아. 듣고 있는 거지. <웃음> 그러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시장인. 어아 웃겨. 근데 진짜 <웃음> 아더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기억나는 게 응, 계속 얘기하면서 합시다. 어차피 얘기하면서 합시다. 하니까요. 인간절미님 사연도 한번 읽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인간절미님. 자, 그럼 bgm은 오드아이스 그클의 러브레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19살 고3 수험, 수험생 오빛입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인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음. 작년까지만 해도 팬사인회와 콘서트를 가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곤 했는데 오늘은, 올해는 학업에 집중을 해야 돼서 다니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독서실에서 새벽까지 공부, 아이고. 공부할 때마다 지칠 때제 사물함에 붙여둔 이달의 소녀분들 사진을 보고 힘을 냈습니다. 음. 그게 제 유일한 수험생 생활의 행복이었거든요. <웃음> 감사합니다. 잠시 쉴때 다시 보기로 지난주부터 하신 달의 주파수 라디오를 시간을 내서 듣고 있습니다. 음. 다른 오빛들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저한테는 이달의 소녀가 제기나인 수험생활 중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 아 이게 아. 사물함이라고 해서 저는 네 이달의 소녀가 사진 분들을 이렇게 붙여놨다고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꿈속에서라도 저희가 가서 뭔가 응원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음. 러브레터를 넣은 것처럼 네 그래서 러브레터를 추천드렸어요 잘 어울려요 진짜 뭔가 그 사물함에 넣어놓은 편지 그런 네. 상상이 돼요 모든 수험생분들께 러브레터를 이달아주려 드리기 했습니다 진짜요? 할수 있어요? 되게 많을텐데 화이팅! 화이팅! 츄씨가 하시는 걸로 하겠고요 네어 네. 진짜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으면 음. 너무 진짜 걱정도 음. 많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그랬으니까 맞아요 저는 수능을 준비하다가 음. 이제 한한달 남았을 때 제가 음. 조금 더이 가수라는 직업에 가까이 가고 싶어서 네. 제가 직전에 포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수능을 준비를 하긴 했었어요 음.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저도 많이 걱정되고 그렇죠. 힘들었기 때문에 이 사연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이 네. 약간 저희는 다 다르잖아요 그쵸 언니는 어떤 스트레스 저는 음. 저는 우울하거나 뭐 네. 힘이 들때 오히려 막더 즐겁게 하려고 음. 즐거운 노래, 음. 뭐 재밌는 걸 찾아보기 보다는 그냥 그 감성에 젖어있는. 네, 젖어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진짜 좋은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노래가 같이 우울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나만 우울한 게아니구나이 사람도 우울하고 저 사람도 우울하고 아니 그냥 생각해봐요! 이 사람도 우울하고 저사람도 네. 우울하고 우리는 다 힘들구나 아. 역시 이 힘듦은 나만 겪는 게 아니었어 이러면서 아. 뭔가 그 사람을 내가 공감하면서 네. 네. 같이, 같이 의, 의지가 되는, 되는. 느낌? 아, 음, 그렇게 느껴져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저만의 오케이. 그냥 아. 해소법? 제가 진짜 슬픈 노래 나중에 불러줄게요 언니 우울한 얘기 아, 좋아요 좋아요 <웃음> 출신은 어떻게 해소하세요? 아 저는 네. 스트레스 해소법은 네. 저는 먹는 거 먹는 거 그런 거 같아요. 사실 <웃음> 알고 있는데 물어본 건데. <웃음> 이거 먹고, 네, 네 먹는 거랑 네. 네. 저는 저도 뭐 언니랑 비슷하지만 네. 저는 약간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를요? 자전거를 네. 제가 이번 주말에도 친구를 만나서 자전거를 탔거든요. 한강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막 날라갈 것 같이. 음. 저번에 리비랑 한번 휴가 때 자전거를 탔는데 네. 그게 생각나서 한번 더 타러 갔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그냥 하루 종일 자전거만 탔어요. 헉. 그래서 다리 약 아, 다리 아플 텐데. 근데 뭐 자전거를 계속 밟진 않고 네. 이렇게 톤만 잡는 거예요.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웃음> 나 즐기는 사람이야 <웃음> 약간 그냥 바람을 느낄 수 있을 음, 정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웃음> 어떻게 보면 이. 수험생 오빛 인간절미님도 너무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네. 마음도 급해지고 그렇죠. 공부에만 집중을 하실텐데 가끔은 이렇게 그냥 음. 집앞 근처에 자전거를 음. 탄다거나 자전거가 없으면은 걸어다니는, 걸어다니는 것도 그냥 그쵸. 여유가 생길 그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시간이 또 근데 막상 네. 아 그래 이거 시간 투자해 가지고 내 스트레스를 풀고 더 열심히 하자 라는 마음을 갖지만 네. 약간 또 막상 나가게 되면 아또 시간 아까운데 공부해야 되고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어차피 시간은 그거 투자한다고 해서 뭔가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음. 뭔가 상황이 악화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어떤 상황이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다잘 풀리더라고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사서 걱정을 걱정, 했던 거예요 맞아요. 최악의 상황만 생각을 하고 음. 근데 그런건 진짜 말 그대로 걱정이죠 고민이 아니고 고민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걱정은 자기를 깎아먹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네. 너무 인간절미님도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맞아요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네.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힘들 때 언니를 찾아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언니도 저를 찾아오긴 하지만 저 이, 제가, 이, 제가 더 많이 갈걸요? 맞아요 네. 갑자기 뭐 연습실에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언니가 갑자기 문딱 밖에서부터 <웃음> 들려야 되는데 <웃음> 언니 지우 어딨어? 김치우 어딨어? 네. 맞아요 다 바로 문 앞에 와가지고 <웃음> 지우야 <웃음> 들어갔는데 언니 어, <웃음> 들어와요 언니 들어와요 아니,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 네. 근데 저는 언니한테 찾아갔을 때네 굉장히 어? 이건 약간 최근 건데 네 제가 소파에서 소파 잠깐 소파 니가 있던 네 소파에서 네. 소파에서 약간 우울했던 적이 있었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최근에 연습실? 아니요 그냥 숙소? 숙소서 음, 음, 음. 그래가지고 숙소에서 조금 우울했을 때네 갑자기 이제 이부 언니가 막 뚜각뚜각 걸어와가지고 맨발로 맨발로 뚜각뚜각을 네. <웃음> 하려면 되게 세게 <웃음> 걸어는데 아, 네, 네. 그래서 네. 아, 막 와가지고 얘기를 네. 막 하다가 네. 딱그한 문장이 계속 막 가슴을 찔렀어요 나도... 찔렀다면은 <웃음> 아, 제가 상처를 었나요아 참나요! 단어 선처을그 가슴을 네. 울렸어요 네. 울렸어요? 네. <웃음> 어. 네, 나도 잘 못하지만 네. 너가 제주님. 너를 믿고 사랑을 해야돼 아, 다까요 아니요, 댓글이 웃겨가지고 죄송해요 댓글 왜못네요숙소에서파가 네. 있다 <웃음> <웃음> 중계를 계속 하시네. 레벨7이육이육님 어... 이제 네. 알았어요. 발꿈치가 날카로운 <웃음> 수영언니. 아무튼 지금 제가 네. 죄송해 웃는 웃느라고 음, 지우 명언을 못 들어가지고 다시 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네자 <웃음> <웃음> 나도 잘 못하지만 나도 잘 못하는 건데 사실. <웃음> 네. 너가 너를 믿고 사랑해야 돼. 음. 뭔가 작은 그런 바람들을 흔들리면 음. 너가 너를 못 지킬 수 있다. 음. 넌 정말 내가 낯가림이 심해서 음. 평생 한번도 한, 아, 안해본 음. 번호를 딸 정도로 친해지고 싶었던 사람이야 음. 그럼으로넌 나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웃음> <웃음> 내가 그런 <그렇게> 말했다 <말할까? 웃음> 약간 비슷하게 야나 그렇게 얘기 안했어 <웃음> 내가 뭘 <모르니까>. 인정해 <웃음> 그래 진짜 웃긴다 약간 <웃음> 아, 그러니까 언니가 저를 알아본 사람이니까 <웃음> 너는 음. 자신감을 가지고 뭐너 자신을 사랑하라 음, 뭐 이렇게 얘기했어 오. 그래서 그말 듣고 나는 <웃음> 하수영 언니한테 인정받았어 야.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이상하게 아, 말을 아, 하는. 아니요, 저 그래서 그거 진짜 웃겨가지고. 아 근데 기억 나는데. 네. 무슨 의도로 얘기한 거 같아. 그니까 맞아요. 뭔지 알아요. 응.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너가 걱정하는 거보다 너는 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맞아. 해줬으니까, 응. 저는 그거에 그냥 그걸 이렇게 귀엽게 부른 응. 거잖아. 왜냐면 네가 재밌었어. 항상 그래서 나도 그랬잖아. 아, 응. 나도 잘 못하지만. 응. 응. 맞 너가 너 자신을 너무 이제 작게 생각을 해. 그래서 그게 마음이 아파. 아팠 있었던 그건 제가 하고 싶은 말. 나 그래? 그러니까 약간 서로 똑같아요 네. 지금 입장. 그래서 똑같아서 그냥 서로를 찾아요 그렇지. 맨날. 맞아 요 서로 네. 찾아요. <웃음> 네. 인정이에요 진짜. 네. 저는 <웃음> 지우랑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음. 저희가 하도 이제 친 자매처럼 지내거든요. 네. 저도 이제 저희 언니 친 언니가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되게 동생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면서도 왜냐면 음. 제가 동생이니까. 네. 이해하면서도 또 가끔은 어려워요 저도 언니 입장을 약간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지우랑은 너무 친하고 너무 아끼는 동생이지만 또 솔직히 매일 마냥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진짜 사소한 걸로 다퉜었는데 그게 사실 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전 그거였어요 언니가 어. 고언이가 들어왔는데 어. 고언이를 찾기 시작하는 거 이제 저를 안 찾고 아 그래? 그래서 들어가! 질투가 아 나는 거요둘다 <웃음> 찾으면 되는데 아이 표정을 보여주고 <웃음> 싶어 배트라데. 둘다 찾으면 되는데. 아 그래? 맨날 고은이만 찾길래. 근데 이거 알? 어, 난 기억이 안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뭔지 알아요. 저도 찾긴 하는데, 응. 저를 한세번 찾으면 고은이 한네번 찾는 거예요. 아 그래? 한번더 찾았구나. 응. 미안해. 그러니까 ]가요? 저는 그거에 질투가 나가지고 그래. 연습실에 제가 언니 방을 네. 찾다가. 아 그래. 그래서,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밤에 보컬룸에 어, 연습을 땀. 하고 있었는데, 네. 똑똑. 이렇게 하는거야요 그래가지고 네. 어 들어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지유가 저를 안더니 응. 언니 언니가 없는 제 하루종일은 우주 속의 <웃음> 먼지 같았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거두절미하고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주 속의 먼지 이 말이 저한테 꽂힌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어... 내가 얼마나 이 아이를 외롭게 했으면은 우주 속의 먼지처럼 느껴질까 내가 진짜 너무 잘못했구나 <웃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웃음> 야, 진짜 지우야 미안해, 진짜 내가 너무 미안해 이러면서 저도 안고 한3 0분 안고 있었어요, 진짜 음, 계속. 뽀도 하고 이러는 중 아,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제, 그때 머리가뽀프를 했어요. 이게 저희 둘다 울었지 않아요 그때? 예.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데뷔를 앞두고 있었고 아, 뭔가 걱정도 많고 이럴 때인데 네. 서로 이제 안으면서 위로가 됐었나 봐요. 맞아요. 전 그때 되게 잊을 수 없거든요. 지우가 했던 말이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그렇게 징징거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도도하게 얘기했던 것같은요뭘 도도해 야, 언니가 진짜 내가 없던... 녹음을 해놓을 걸그랬어 언니가 없던 제시간은 우주 속에 먼지가 았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언니가 없던 <웃음> 제시간에 우주 속에 먼지가 탔어요 언니 그때 아... 담요 뒤집어 쓰고 있어서 언니 찾았잖아요. 아, 그래? 안 보였어요. 아, 뭐, 언니도 뭐하라. 그때 울고 있었죠, 저랑. 이렇게 다퉈가지고 어, 그때 기분 안 좋긴 했어요. 그쵸, 저도 하루 종일 안 좋아서. 내가 그날 낮에. 겁맛이없더라고요 이제... 뭐, 거짓말하지 마. <웃음> 아, 진짜. <웃음> <웃음> 맨날 먹방 찍으면서. 거짓말 하겠어요. <웃음> 아유, <웃음> 아유. <웃음> 아무튼, 이렇게. <웃음> 네. 저는 지우랑 관련된 추억이 되게 많네요. 음. 네, 잊을 수 없어요. 저도 사실 네. 더 있는데 조금 아껴 놓겠습니다. 아 진짜. 예. 네. 바꿔 언디. 우주, 우주 먼디. 우즈 <웃음> 아 우즈 <우주, 웃음> 아, 먼디 할걸 아. 바꿀 수 있나요? 단독 고원 싸움 붙이기. <웃음> <웃음> 아 수고입니다. 진짜 고원지가네 아. 아, 너무 재밌네요. 아 너무 웃기다 <웃음> 이게 인간 젊민님을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려 <웃음> 부탁드린다고 저희한테 음. 부탁을 떠들었는데 <웃음> 저희도 공감됐을까요? <웃음> <너무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어떤 게 격려가 될까요? 일단 학생분이시잖아요. <웃음> 그죠 근데 저희 입장으로는 이제 오디션을 앞둔 학생? 약간 큰 그쵸. 오디션을 앞둔 학생? 저희한테는 수능이 오디션 오디션과 비례하니까. 아니면 데뷔 평가? 이런 느낌이죠. <웃음> 언니! 어?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너무 떨렸을 때. 너무 떨렸을 평가나요? 때? 저는. 전 약간 상상하면 이루어지는 편이거든요. 오. 제가 못할 것 같고. 비비 저는 네. 제가 못할 것 같고 음. 뭔가 불안하고 이러면 진짜 무대 위에서 도 되게 떨고 맞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든 최면을 해요 아니면 오비 분들이 보내주신 편지를 어. 저 가방에 꼭몇개 넣어 다니거든요 네. 그 편지를 읽으면 진짜 저를 너무 예쁜 사람으로 음. 생각을 해 주시더라고요 넌 진짜 무대에서 너무 멋있고 나에게 힘이 되는 영감을 주고 진짜 힘이 된 사람이 이런 글을 읽으면,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자꾸 이렇게 뭐가 근데. 있어 이러면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어. 지나고 나면 진짜 별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그면 언니 주변에 평가를 보면 보통 같이 보잖아요. 다른 뭐 연습생들도. 뭐 그, 네. 그 연습생들. 그 연습생들. 그 연습생들은 되게 잘, 잘 하시던데요? 아니, 그게 문제라니까. 저희 둘은 항상 걱정이 많아서 이렇게 네. 떴는데 이제 걱정하지 맙시다. 그때 저희 둘이 갑자기 불려가서 평가받던 거 기억나요? 아, 대박. 그 얘기하고 싶어요. 그 얘기. 그럼 얘기. 아니,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블루베리 크리에이티브 오디션을 앞두고 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집앞 마트에 오일을 사러 가는 도중이었어요. 네. 오자를 오이, 쓰고 네. 그때는 그리고 앞머리가 예뻤어야 되는데 네, 네. 다 날이 선 앞머리 뭔지 알아요 <웃음> 약간 삐쭉빼쭉 앞머리 지금도 그런거 같은데 네 지금도 그래요 네. 그래서 삐쭉빼쭉 앞머리로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음, 음. 혹시 지우씨 어디에요? 이래가지고 네저 네, 지금 오이사로 마트 가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네. 이제 갑자기 저희 지금 택시비 뭐 해줄테니까 빨리 와야 돼요 이래가지고 예? 네? 네? 이랬는데 음. 일단 빨리 와야돼요 그래서 저 지금 후드티랑 레깅스 네. 입고있는데 일단 와야돼요 이랬는 네. 화장도 안했는데 일단 와야돼요 해가지고 갔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 자리는 응. 다음 멤버를 선정하는위대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진짜 장난 아니었죠 그때 그래서 저는 삐죽삐죽 앞머리와 눈도 안보이는 채로 <웃음> <웃음> 렌즈도 안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후드티와 레깅스 맞아 그냥 낡은 운동화 그리고 썼다 벗은 모자 그래서 삐뚱삐뚱 앞머리 추인 상태로 <웃음>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는데 음. 갑자기 다른 연습생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톱 메이크업과 네. 의상 같은 걸 입고 막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작아져서 네. <웃음> 나도 자신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아나 원래 자신 있는데 이러면서 맞아 <웃음> 그랬는데 아 네. 근데 혹시 그 구석 쪽에 되게 봤죠? 작아 보이는 저를 보셨나요? <웃음> 저는 그날 이제 이달의 소녀 다른 멤버들과 댄스 레슨을 하고 <웃음> 어, 있었어요. 갑자기 언니도 불렸던. 네나나나나나 네. 나, 나, 나, 나, 나 이러면서 이제 음. 댄스 레슨을 이제 그날 엄청 심취해가지고 하고 네. 있었는데. 땀을 엄청 많이 흘렸어요 아 제가 원래 땀도 많은 스타일이라서 진짜 옷이 다 젖을 만큼 열심히 아 하고 땀쟁이들이 네. 머리도 그냥 진짜 대충 동녀 묶어가지고 동료. 그냥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니저님께서 이브야 이브야 이브야 빨리 와 빨리 와네 일단 네? 왜이러 일단 차에 타봐 일단 차에 타 얘기해줄게 이래가지고 일단 차에 타봐 이래서 일단 차에 탔죠, 타봐. 타봐 이래서 탔는데 <웃음> 아니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가지고 네. 어? 어디 가요 지금인데 일단 와봐 와보 말을 계속 아, 일단 벌어 나와 요 그래서 와봐, 와봐 네 알겠습니다 <웃음> 그래서 네 갔는데 네. 진짜 너무 예쁜 연습생들 요그니까요 아니 너 언니도 되 이뻤어요 아니요 나 진짜 장난아니었어 그거 이너 렌즈 안겼다 그랬잖아 아요 아니 근데 언니 뭐, 네, <웃음> 또 자신감 나왔 아니 아니 그래가지고 아... 댄스를 하다가 갑자기 네. 그때 이미 데뷔를 아 이브디 네. 네 강아띠 이브디 이브디 <웃음> 그때 이미 뉴로 데뷔를 했을 때였는데 이브 대표님과 많은 이제 음. 회사 분들께서 저를 한번더 보고 싶으셔가지고 음. 그뉴 무반주 MR을 틀고 <웃음> 라이브와 댄스를 동시에 해보라고 가셨는데 음. 제가 또 갑작스럽게 하니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예. 너무 못한 거예요. 마음이 너 잘했어요. 아니 그날 혼났어요 많이. 그래서 많이 혼나고 너무 성장을 너무... 했죠 또. 그쵸. 아 네. 그러면 좋은거예요 상당했죠. 근데 조금 있다가 한 5분 10분 뒤에 제가 아는 김지우 강아디님께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분도 똑같이 저처럼 그렇게 하시더니 근데 <웃음> 결국 끝났을 때는 이제 대표님과 네. 이사님께서 저도 칭찬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브가 데뷔를 한거야. 어.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다음 멤버는 추야 네, 됐죠. 그쵸. 잘했기 때문에. 신기해요. 그런, 그런 날들이 쌓여서 저희가 된거예요이쁘디와아이쁘디가 아니라 이쁘띠와 이쁘띠와 강아지가생긴거예요 아무튼 이, 어, 저희한테 이 수능은 그런 평가, 그 평가의 순간들였는데 앞뒀을 땐 저희도 되게 작아지고 음. 힘들었었지만 지나고 나면 정말 별게 아닌거 같아요. 웃으면서 얘기할만큼 그거 하나로 저희를 판단할 수 없어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추이형이 <웃음> 네. 오디션 때 이제 네. 명언이 있잖아요. 왜? 저 원래 노래 잘하는데 아, 아니 그게 아, 제가 원래 삑사리가 잘안 나는데 네. 연습할 때 네. 갑자기 그때 뭐 이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막 유심히 보시다 보니까 네. 눈매가 날카로우셨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 날카로운 눈매로 저를 계속 지켜보시니까 부담이 돼서 삑사리가 네. 한번 나버린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근데 갑자기 야 뭐야 너 노래 못 하나 이런데 아니요 저 원래 노래 잘하는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고 이사님이 수, 웃으시면서 나가더니 야 제일 웃긴다. <웃음> 너 이런 거 처음이야. 그래 아, 이런 웃겨. 사람은 처음이야. 그래서 저도 왜 그런 말을 뱉어버렸는지. 근데 그게 저도 신기했던 게 음. 다른 오디션 때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요 그런 적이 없었어. 근데 이 회사가 <웃음> 이상하게 뭔가 그냥 딱 그게 있었어요. 아 뭐지 왜. 뭐야 안돼 안되겠어 돼 이러면서 내가 이 말을 다 뱉어버린 거죠. 저도 모르게 누군가 저제 2의 추가 나와서 그런 말을 뱉어버렸어요. 근데 나도 그랬었어. 그죠. 원래 오디션 때는 되게 예의 발라야 그쵸? 된다고 조용 오디션 지망생들끼리 그런 규칙 네, 있잖아. 근데 나도 이사님이 이사님의 그런 스타일이신가봐. 아, 그러면서 잠재된 있, 매력을, 매력을, 매력을 하네. 하네. 내가 특기에 안무 짝이라고 음, 적었는데 네네네. 너 최근에 안무 짜고 있으면 한번 해봐? 이렇게 했는데 어?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요 아 와. 그럼 짤지 모르네 야너 야. 지금 거짓말한 거야 여기 지옷에 거짓말했어 이러가지고아 아닌데요? 이러는데야 그러면 뭐할 건데? 이러가지고아 그러면 저 아무 노래나 틀어주세요 저 잘하거든요? 이렇게 한 거야 나도 그래가지고 이제 오자이서클 선배님의 노래에 제가 프리 댄스를 아, 쳤죠? 야, 프리댄스를 쳤죠 이야 프리댄스를 오드하이서클 무려 오드 1분간! 우와 대박이다 붙었어요, 저희 둘다 공통점이 있네요 그니까요 약간 이게 발끈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나봐요 <웃음> 대박 붙고 싶은 그런, 그런 운명 붙고 네, 싶은 간절함에 좀 무모했던거죠 어태부분 어 그쵸 네. 이걸 해서 이제 되게 어 쟤는 되게 이상한 애다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네. 그걸 뱉어버린으로 인해 네 신기한 사람이 됐네 그래서 인간절미님도 만약에 수능을 치게 된다면 너무 떨리고 네. 긴장되겠지만 그냥 한번 네, 뭐 무모하게 그냥 계속 가버리 생각 거예요. 없이 그냥 네. 해왔던 게 있으니까 분명 네. 좋은 길로 자연스럽게 인도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한번 그렇죠. 생각 없이 한번 내려놓고 도시락에 해보세요. 뭔가 그전 미신 같은 것도 믿거든. 미신 같은 거요? 네. 근데 나 때문에? 네. 약간 그 언니가 촉이 되게 좋잖아요. 아 맞아요, 그제촉이 꿈도 잘 꾸고. 그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미신을 약간 믿게 됐단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수능 도시락에 금가루를 뿌려보는 건 어떨지. 아금가루만좀 비쌀 텐데요. 아니 그거 아니요 케이크에도 그냥 조금씩 뿌려져 있는 아, 그런. 그래? 어, 그렇게 해보라고 하네요. 아, 그럼 이제 그걸 믿고 아 이제 금가루가 있으니까 난 잘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음. 그냥 귀여운 요상으로. 상상으로. 네. 아 요상 아니요. 에아빨다 괜찮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다음. 인간자미 님, 파이팅! 파이팅! 자, 그럼 다연, 다이언, 다음 다연이. 다음 사연 한번. <웃음> 다음 사연 줄여서 다연이야. 네. 네,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유명한데요, 즘에 이야, 이쁘디 님은 진짜. 강아띠 님좀 공부하셔야겠고요. 감사해요. 이번에도 익명의 사연자님께서 네. 보내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 네. 저는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오비시입니다. 오. 며칠 뒤 있을 수능날은 초, 중, 고 12년 동안의 학교 생활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것들을 결실을 맺는 날이잖아요. 12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하루 만에 평가된다고 생각하면 수능은 정말 무서운 날인 것 같아요, 유유. 수능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긴장이 되고 수능을 망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다 끝난다는 마음에 홀가분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언니들은 수능 보기 전에 어떤 기분이었고 수능 끝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어... 그리고 수능을 앞두고 긴장한 수험생 오비들을 위해서 언니들만의 긴장 해소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오! 긴장 해소법,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긴장 해소법이라... 근데 진짜 저도 그랬고 제 친구들도 그랬고 네. 수능에 되게 네. 의미를 크게 되잖아요. 어, 나 이거 수능, 수능 치면은 어. 학교 생활 다 이제 끝나 이렇게 와.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그게 다르게 생각하면 시작일 뿐이야. 내가 성인으로 응. 이제 사회생활하기 전에 시작하는 응. 거라서 또 생각을 약간 너무 이렇게 무섭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 네. 나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뭐든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사실 진짜 뭐 익명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네. 12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학교생활을 쌓아온 것들이 뭔가 하루만에 평가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학생들은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부담을 가질 정도로 음.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부담 없이 그냥 자신이 가진 걸 보여준다. 뭐, 맞아요, 맞아요. 네 점수가 뭐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음. 그거는 음. 노력한 거니까 노력한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과정을 네.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맞아요. 네, 진짜 너무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이고 근데 진짜 이 마음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맞아요. 저도 뭐가 엄청 간절하고 꼭 음. 이루고 싶은 꿈이면은 이거 아니면 안될것 같고 음. 이게 음. 잘안 된다면 나는 진짜 음. 끝날 거야 음, 끝날 이런 음. 걱정들을 하거든요. 음. 근데, 네. 음, 감히 제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지나고 나면은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모든. 네. 네, 제 인생의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맞아요. 너무 무섭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고. 진짜 학창시절 엊그제 같은데, 네. 수능을 되게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도, 음. 어느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음. 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네. 다 이렇게 시간을 흐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시간이 다 각자의 자리를 찾았어요 네. 그리고 옆에서 보면 은 되게 힘들어하던 친구도 결국에는 되게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느냐가 네. 되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네. 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했었는데 네. 이제 한번 하고 이번에 또 얼마 전에 또 뭔가 저희는 예보였어가지고 음. 예배나 음. 이런 데로 가려면 음. 입시 같은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시가 처음에 되게 안 됐다가도 음. 지금 이번에 뭐 붙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 보면 진짜 노력의 결과가 맞아요. 정말 그 비리하게 따른다라고 저는 진짜, 생각을 진짜. 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그거는 힘든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건 음. 힘들지만 그래도 그건 과정일 뿐이니까 음. 뭐그 힘든 순간이 내 인생의 전부야라고 생각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거는 지나가는 낙엽일 뿐이니까요. 오 낙엽. 와 아니 왜또 꽂혔어 낙엽 되게 좋은데 낙엽 <웃음> 빈디 네. 그리고 네. 어 저는 되게 이런 적도 있어요. 네. 간절하고 너무 너무 음.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이 네. 있었는데 음. 그게 안 이루어졌던 순간들 이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여러분들도 분명 있을 거고 강아디 님도 네. <웃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저로서는 진짜 네.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고. 음. 슬프긴 했지만 저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맞아요.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네. 해야 마음도 편하기도 하고 또 진짜 그게 맞아요 네.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얻는 것도 있고 성장한 것도 있고 결국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렇죠. 다그 길을 돌아서 분명. 네. 많이 배우고 성장한 네. 제가 이 결과물이니까 네. 다음 여기까지 오기 위해 있었던 그냥 과정일, 과정일 뿐이에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네. 음, 뭔가 힘든 일이 있고 음. 잘 안되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음. 여러분들은 돌아서 돌아서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길에 결국 도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렇죠. 네. 이제 이랑 데뷔 18.Y가 방금 18.6Y입니다 18.6Y 네. Yes, yes, y e 네. <웃음> 랑데뷰 18.6Y가 추천곡으로 네. 나왔습니다 네. 이쁘디님 네 이쁘디, 이쁘디씨 네. 혹시 이유를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이 노래를 선정한 이유는요 네. 되게 익명의 이 사연자님께서 수능 자체를 너무 무섭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랑데뷰 18.6Y 가사를 보면 그쵸. 모든 것이 두근두근해 그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그냥 설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루어질 거예요. 네. 뭔가 꿈을 데... 시작하는 첫 단계 그렇죠. 이렇게 설레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더 좋을 것 같아서 어, 그렇죠. 이 노래를 선정해 봤습니다. 좋아요. 네. 저도 그래서 랑데비 18.6Y. <웃음> 랑데비 18.6Y. 굉장히 네. 좋아하는 편인데요 네. 아, 제목 너무 네. 멋있다. 너무 어려.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뭔가 앞에 있는 그것들이 뭔가 무서운 일이 아니고 음. 설레는 일로 바꿔질 것만 같아. 그렇죠. 그 이런 생각이 네. 드는 노래예요. 네.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게요 긴장 해소법이 음, 전 약간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시험이나 이런 거 앞두고 네. 편의점 들렸다 오는 친구들 본적 있어요? 네 뭔가 이게 그, 하나의 루트인 것처럼. 음. 시험 보기 전날, 아니면 전 직전에 바나나 우유를 산다든지, 아. 아몬드를 꼭 먹어야 된다든지, 아. 컴퓨터 사인펜을 꼭새걸 써야 된다든지, 아. 뭔가 이런 그, 있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베네네 우유였어요. 아, 베네네. <웃음> wow. yeah. 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이제 배도 부르고 되게 긴장도 뭔가 풀리고 이래서 음. 항상 오디션, 시험 이런 거 전에는 꼭 먹었던 것 같아요. 음, 맛도 좋고. 나는 뭐가 있지? 음. 나는 시험 칠 때는 초콜릿을 꼭 챙겨 갔었던 것 같아요 오, 초콜릿을 좋단. 꼭 먹고 네. 오디션 때는 무조건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네. 아. 지금 이 장소가 사람이 너무 많고 네. 진짜 아무리 복잡해도 나는 어떻게든 이 복도를 손을 들어서 저 복도 잠깐만 나갔다 올수있나 뭐, 해서 나가서라도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네. 안그러면 몸이 굳어버릴 것 같아요 음, 뭔가 떨렸어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웃음> 그렇죠. <근데> 뭐... 이 <웃음> 익명의 사연자님의 사연을 음, 보니까 네. 학교생활에 대한 네. 것들도 생각이 나는데요. 네. 출신은 학교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생활 뭔가 재밌었던 일들이 있나요? 저는. 저희는 네. 저는 1학년 때가 굉장히 생각이 나는데 음음. 이제 1학년 때 이제 막 친구들이 같이 네. 예고에 입학하고 네. 뭔가 꿈에 그리던 어쨌든 예고에 합격을 해서 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 같이 노래하는 게 좋아서 다들 음. 모여서 뭐 예를 들면 으르렁을 같이 화음을 맞춘다던가 음. 갑자기 피아노 친구가 피아노를 치고, 기타이 친구가 기타를 오, 치고, 드럼인 친구가 막 책상을 두드리면서 드림하이 같아요. 약간 드림하이 네.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꿈에 그리던 학교니까 음. 너무 이 상황들이 너무 꿈만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행복해서 매일매일 노래 부르고 매일매일 배우고 싶고 뭔가 이런 거에 음. 취해서 그날 그날 뭔가 다른 노래 부르고 학교 끝나면 또 오늘 무슨 노래 부르지 들이랑 음. 어디 어디 가서 뭐 먹고도 어디 와가지고 노래 뭐 부르지 뭔가 이런 행복함에 음. 살았던 게 생각이 나요 음. 진이게 진짜, 진짜 꿈을 네. 찾는 그런 네. 드림하이 속 주인공 어, 같았어요 진짜 그 생각만 하면 아 그때 사실 먼저 뭔가 자기 꿈을 찾아서 뭔가 학원을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음. 갓 올라오고 저 혼자서 누구한테 조언을 들을 수도 있지 않고 네. 그래서 그냥 저는 무작정이랑 노래하는 친구들 옆에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음. 춤을 배울 시간이라는 것도 모를지요 네. 근데 이제 그냥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되게 예뻤네요 되게 음. 순수하고 예뻤어요 예뻐요 예뻤어요, 예뻤어요. 네. 예뻐요. 예뻤어요. <웃음> 저는 학교 다닐 때 네.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저희는 급식소에서 네. 이제 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언니는 네. 밥순이, 네. 오빠는 밥돌이었거든요 밥순이 밥돌이 <웃음> 근데 저는 고삼때 밥순이를 했었어요 우와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 밥 주고 네.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네. 또 이제 제가 댄스 동아리였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수능도 주제고 하니까 네. 그때 나는 어땠나 하면서 이제 클라우드를 오, 찾아봤죠 네. 근데 학교가 저희는 고등학교 안에 중학교도 있었거든요 네. 그 중학교 회관? 이제 음, 문이 있잖아요 그문에 네. 그, 유리창에 비춰서 연습을 했었어요 거. 아 네네 그래서 그 유리창에서 연습하던 영상도 오, 봤었고요 네네 또춤 연습은 네. 그런게 재밌죠 네. 그리고 저희 학교가 되게 예체능을 네. 허락을 너무 안 해줬었어요 아이고 왜 그랬대요 그래서 맨날 담임선생님이 저 불러가지고 맨날 네. 혼내고 야 너는 맨날 뜬그름 잡고 앉아있냐 이러고 그 니는 말지. 진짜로 <웃음> 니는 나중에 후회한다 나중에 후회 안 하려면 지금 공부해라 네. 니이 학교를 왜 들어왔냐 <웃음> 니 대학 가야 된다 이러면서 니는 <웃음> 니 부산대를 꼭 가야해 이러면서 막 대박. 맨날 그렇게 했었단 말이야 네. 근데 나는 진짜 내가 꿈이 그때 확고했고 이러가지고 음. 맨날 울면서 진짜 설득을 하다가 니네 그럴 거면 교장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니가 허락을 받아라 이렇게 아이고. 했는데 난또 자신이 있었어 네. 나는 가서 진짜 다 얘기했거든 네. 내가 저는 교장선생님이랑 얘기한 이 순간 네. 이후로 네. 저는 꼭 가수가 되어서 오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와. 와. 그리고 저는 진짜 4교시 끝나고 조기 네. 조퇴를 시켜주시면은 저는 그 1분 1초도 진짜 제 꿈을 있어요? 위해서 노력할 거고 그냥. 그냥 다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장선생님 식탁에 있던 대나무 사탕? 네 약간 그 사랑방 사탕 같은 그런 거 아. 하나 열어가지고 하나 주시더니 그래 네 꿈을 펼쳐라 면서 진짜 허락해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아그 사탕이 약간 그 신비한 주머니로 어, 그래가지고 거예요. 이제 네. 허락을 맡으니까 담임선생님도 네. 뭐라 고 못하시나 그래서 담임선생님도 아. 이제 뭐라 고 못하시고 근데 맨날 이제 네. 약간 내가 공부를 그래도 좀 하기는 했었지만 음흠. 이게 선생님 마음에는 조금 음. 안타까웠던 거야 조금만 네. 네. 더 하면 이제 좋은 대학 갈수 있는데 왜 예체능을 하고 그러냐 이러면서 아이고, 그래서 정말. 맨날 학원 갈때 쌤이 나 붙잡으면서 야네이 교문 이거 청소해야 되는데 왜 가냐 이러면서 맨 청소기 한번더 돌려야 이러면서 맨날 붙잡아가지고 맨 버스 놓치고 이랬었는데 어, 네. 그때 선생님 마음도 지금 이제 되돌아보면 이해가 가죠 음. 그래가지고 그때 또 생각이 나고 네. 성장 드라마 보는 중 <웃음> 사탕의 꿈과 희망이 네. 저희 엄, 어머니도 되게 가수 허락을 안 주셔가지고 음... 진짜 엄마한테 맨날 울면서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에이. 편지 편지도 써보고 아휴 네 편지를 쓰는 건 참... 학교생활 참 재밌었어요 그런 저도, 생각하면 편지하니까 생각난 건데 언니는 편지를 참잘 써요 저요 네 제가 언니한테 편지를 받았었잖아요 네. 몇번 네. 근데 그 편지가 한번 읽고 이게 또 생각나서 또 보게 되는그죠 네. 다이어리 그거 있거든요 어. 2017? 8년도? 2018년도 다이어리 하나 있고 생일때 20... 준건가? 네 그때 생일때 아. 한 번이라 언제 또한번 받았었는데 그래서 그게 두 개가 다이어리에 고의 아. 이셔있어요또 어. 써줄게요 약속 네출시도 근데 편지를 아니 강아디님도 네. 편지를 네. 너무 잘 써요 <웃음> 제가요? 진짜 그 표현들이 마음에 딱 와닿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편지를 간직해 놓고 있어요 오늘 또 집가서 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옥상으로 따라오라는 편지? <웃음> 아 그리고 학교달 이거 한, 한 개만 딱더 네, 뭐 얘기해요 제가 밥순이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밥순이는 밥을 맨 마지막에 먹어요 어! 그래서 아 너무 가혹해요 너무 가... 밥을 먹고 있는데 네. 친구가 제 건너편에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자꾸 발로 이렇게 제 다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왜 자꾸 발로 차와 <웃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얘기했었어? 아니, 뭔가 삐리 왔어요. 그래? 언니 뭔가 삐리왔어요 그래? 언니야, 야왜 자꾸 발로 차 이렇게 했는데 걔가 <웃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러면서 아야 하지 마 이러고 이제 밥또 먹었는데 또 발로 건드리는 거야그러고야왜 그래 이렇게 하고 딱 밑을 봤는데 약간 머리카락 같은 게제 다리에 붙어 있는 거예 그러고서 이게 뭐지 이러고 딱 봤는데 <웃음> 네 엄청나게 거대한 응? <웃음> 벌레가 제 다리에 아, oh 붙었어요 God. 바퀴벌레가 근데 그게 알고보니까 급식소에 소독을 해가지고 도망쳐 나온거였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울었어요 그렇지. 밥을 먹다가 그래서 제가 바퀴벌레 흉내를 내면 약간 네 그래서 그런 공포증이 있는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아유, 아. 그런 드라마가 있는지 모르고 제가 그렇게 <웃음> 그 이해해줄게 몰랐으니까. <웃음> 근데 언니 또제 앞에 와서 앉았잖아요그참 그,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웃음> 네. 아무튼 그래 저희 학창 시절은 그랬답니다. 좋아요. 이렇게 사연을 네. 마지막 사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네. 아 저희 이제 이쁘디님이 네. 저는 수능 본아 아니 그 잘못 었어요 저는 수능 보는, 아니, 아니, 어. <웃음> 저는 <웃음> 수능 보는 날 아침이 <웃음> 저는 근데 수능 보는 날 항상 춥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음. 근데 이번 수능 당일에도 영하로 기운이 뚝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시험 보러 갈때 다들 따뜻하게 입고 가야 될다 같아요. 좋아요. 다들 따뜻하게 입고 가시고. 음. 오. 아, 네 딱딱 입고 가시고 어, 오늘 이렇게 목소리로만 소통을 하니까 아. 진짜 저희의 뭔가 단독 라디오를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재밌어요. 너무너무 신기했고 재밌었어요 오비분들은 어떠셨나요? 저희 목소리 너무 좋대요 <웃음> 댓글에 싹뚱이 많네 <도우>. <웃음> 체리 순환도시락 싸줄건가요? 어, 저 어, 싸줄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요리를 못해가지고 고민이에요 아, 그러면은 네. 그냥 제 보조를 해주세요 네! 감당 가능 하시겠어요? 예, 추디 강아디님은 괜찮거든요. 네. 그때 고원인디님 아, 고원인디님께서는 고원인디님을 내줘가지고 네. 위험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사연 주제도 또 그쵸? 미리 정해놨거든요. 다음, 다음 사연 주제는, 주제는 뭔가요, 강아디님? 프레젠트 선물입니다. 선물에요 네. 네, 내가 받았던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선물이나 나에게 네. 선물 같은 존재와 같이 선물과 관련된 사연을 많이 당겨주세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달의 주파수가 방송되기 전까지 네. 게시판을 통해 오비들의 사연을 네 받고 뽑아가지고 있으니까. 좋아요 꼭 선정해서 들려드리도록 할테니까요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이달의 소녀 달의 주파수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음 네. 일일 DJ로 돌아오게 될 멤버들도 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아 근데 <웃음> 저희 다음에 같이 하는거죠 또? 또... 싫어요? 아니 좋긴 한데 왜 대답이 늦었죠? 외망설이죠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오비들의 한번 하면 영비들은 짰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네. 또 오비들이 어떤 조합을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언니도 뭐 뭐, 고원이 것 찾아요 것 그러면 뭐. 네. 아니 그건 아니. 그러면 우주, 또, 또 우주 속에 버려진 또, 먼지 같겠죠. 우주 속의 먼지로 이름 붙세요네 그러면은 네네. 지금까지 이달의 소녀 달의 주파수 일일 DJ 이브와. 이쁘디 잖아요. 아 이쁘디와 춘디.. 아 강아디! 강아디입니다. 아 강아디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안녕. 안녕. 하고 갈줄 알았다면 네. 저희가 아니죠? 깜짝 선물이 있어요. 저희는 아직 간게 아니었어요. Oh, yeah. 사실 저희가 이제 라디오라는 이 <웃음> 컨텐츠를 네. 듣고 꼭 오비 분들에게는 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까? 있어가지고 좋죠. 오늘을 통해 얘기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받기만 해가지고 그 맞아요 얘기를... 너무 받기만해서 죄송해가지고 네, 네. 그러면은 비지미스러 네. <웃음> 어떡해 예. 휴지 있다 여기 우리 네. 강아디랑 네. 제가 평소에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글귀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네. 강아디님께서 먼저 오비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비분들 중에서 뭐 수험생분들일 수도 있고, 네. 자신만의 뭔가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실 수도 있으니까, 네. 뭔가 포괄적으로. 네. 그냥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데, 음. 남이 봤을 때는 정말 그 노력한 만큼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에요. 네. 근데 이제 걱정만 너무 산더미같이 많아가지고, 음. 네. 뭔가 오빛이 오빛을 자기를 이렇게 자책하고 불안해하기만 할까봐 음. 해낼 수 있다는 믿음보다는 뭔가 두려움이 항상 앞선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주변 사람들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네. 저희도 뭔가 마음이 아플 거란 말이에요. 그렇 뭔가 힘든 일을 저희는 자세히 물어보지를 못하니까 음. 뭔가 알고 싶고 위로해 주고 싶어도 항상 네. 그런 미안함이 컸어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버텨내기 힘들다고 음.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음. 뭔가 여태껏 잘 해내왔고 음. 이번에도 진짜 꼭잘할 거니까 네. 뭔가 오빛이 오빛을 믿고 음. 더 오히려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음. 더 진짜 더 몸을 던지고 음. 어떻게 매 순간마다 다잘 풀릴 수 있어요? 있아요 앞길이 뭔가 안 보일만큼 음. 사람이라면 맞아요 네. 뭔가 안 풀리는 날들이 저희도 다 있잖아요 네. 연습도 안 되는 날들있 근데 반면, 내가 의도치 않아도 알아서 잘 풀리는 날도 있으니까. 맞아요. 절대, 제가 저랑 강아지와 이쁘디가 지켜보고 있는데, 일시적인 불행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맞아요. 앞으로 올 행운들과 네. 저희와 함께할 행복들이 더 크게 남아있을 거니까. 네. 그것들을 뭔가 기다리고, 저희도 네. 기다려주세요. 진짜. 사랑해요. 너무 예쁜 말 해줬어요. 언니가 더 예쁘죠? 아. 저, 이분, 네. 이브띠, 이쁘디. 이쁘디도 언니 네. 디제이 이름을 아직까지 도이쁘디스 아, 쓰이 네. 이쁘디는 음. 어제 제가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맞아요.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음. 제가 평소에 이제 위수 선배님 노래를 많이 위로를 어. 받아요 위수 선배님 네. 노래를 통해서 네. 근데 선배님 노래 중에 우리에게 쏟아지는 별들을 이라는 음. 노래가 있어요 음. 이 노래 가사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네. 네가 이 넓은 바다라면 나는 기꺼이 빠져들어 가끔 너무 높아 입술 아래까지 차올라 넘실될 때에도 아마 너는 고요히, 잔잔히 나를 안아줄 거야 나라는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너야 오랜 시간 그토록 기다려왔던 밤하늘의 달이 되어줘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음, 네, 이 가사를 노래로 또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모순적으로 너무도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잖아요 네. 저도 덤덤한 줄 알았지만 뭔가 혼자가 되는 그런 조용한 새벽이 오면은 진짜 문틈 사이로 불어오는 작은 바람에도 막 눈물 괜히 나고 막 맞아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제가 위로하기에는 너무도 네. 멋지고 대단한 그대들이지만 어, 너무 잘 견뎌왔고 오늘도 역시 멋졌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야. 제가 배턴에는이 말들이 오빛들한테 닿기에는 너무 멀기에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그리고 또강아디 그리고 음. 이달의 소녀는 우리 오빛과 항상 가까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일지라도 오빛이라는 빛이 있기에 저는 기꺼이 오늘도 빠져들었고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넘실될 거고 마구 흔들릴 거예요 그래도 음. 절대 무섭지 않으니까요 yeah. 네 어머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네. 또 많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고 음. 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나가는 오빈 여러분 네. 너무너무 열심히 해왔고 또 수고했어요 그대들 앞에 펼쳐질 두려울 만큼 눈부시고 아름다운 미래를 저희 강아디와 이쁘디가 응원할게요 편안한 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네. 어, 아직 잘 시간 아니지만 네. 편안한 밤 되세요 되세요 저희 이쁘디와 강아디의 네. 어, 작은 라디오가 Boys 여러분들께 Radio. 많은 위로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아, 수영아 지우야 항상 고마워 사랑해 등등 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수영 어? 너무 명언 제조기예요 언니 진짜 이게 글을 어떻게 잘 쓰지? 아유, 하수영 지금 ]한테. 책 하나 만든 거 알지? 아! 강아지한테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도 아유. 네, 너무 오늘 사랑해요 저희도 사랑합니다 오늘 네. 저희의 이 라디오가 꼭 여러분들께 위로가 네. 됐으면 좋겠고 네. 진짜 감히 말하지만 여러분들 수능 너무너무 잘될 거니까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웃음> 진짜 걱정은 진짜 필요 없어요. 노력을 했잖아요. 네. 고민하는 건 좋지만 걱정은 필요 없다 그랬죠, 제가. 맞아요. 네. 저희 다음 보이스 브이 라이브 사연 주제는 선물이니까요. 네. 선물에 관련된 사연 많이 많이 올려 주시고 네. 오늘 강아지와 이쁘디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고생했어요, 비. 고생했어요, 비. 수능 보는, 보는 오빛들 화이팅! 수능 보는 날 아침이 춥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가세요. <웃음> 감기 조심! <웃음> 안녕!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편하게 네. 하고 시험 잘 봐요! 진짜 화이팅! 사랑해요! 행복합시다 여러분! <웃음> 안녕. 안녕! 손 흔들고 있어요! 저희, <웃음> 저희 손 흔들고 있어요! 안보이겠지만요 안녕! 많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많이 보고 싶어요! 안녕! 또 만나요 좋은 말 해줘서 고맙대요